네인사하습니다 원투! 코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n i p 입니다네 저희 n 이 p 니텐 아시아가 주최하는 네. 제9회 t o 10 어워즈에서 일본, 영국, 필리핀 이렇게 세개 지역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! 와! 와우! 톱10 어워즈는 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상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맞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과 음악으로 즐거움을 나누며 활동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까지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6회 톱10 어워즈를 시작으로 4회 연속으로 저희 n f n 이 이름을 올려 정말 의미가 남다른데요 와우. 네 특히 필리핀에서는 이게 영속 1위에 오는 것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네, 이번 상을원동있으로 삼아 더욱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항상 아분여는 응원과 사랑을 주여러 여러분, 여러분,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